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현법인세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현법인세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현법인세와 관련된 조종사항들은 세법과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조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 문제를 보면서 적응을 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이게 이제 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에서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사항들에 대한 내용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 우리가 전체를, 세법을 배우고 이걸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범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이현범위세 자산과 부채는 보기한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해서 당의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해서 측정한다. 을 뭐, 우리가 이제 이현범위세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뭐 세금을 줄여주거나 또는 세금을 늘려주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금을 반대로 늘려주거나 또는 줄여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세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미래의 자원의 유출이 생기니까 그 유출액을 미리 잡는 것 그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 범위에서 부채가 되는 거고 미래에 만약에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미래에 줄어드는 그 세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산으로 잡는 거죠 그게 이제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란 건 올해 세율이 있고 내년 세율이 있고 그 후에 세율이 있겠죠 근데 세율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된 상황들이 나중에 조정이 될때 기업회 게준거 차이가 생겨서 나중에 조정이 될때 그때 시점의 세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그때 시점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현법에서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은 미래에 예상되는 세율을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 그 금액만큼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당의 자산이 실현되거나 또는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단기손이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단기 법인세와 이연, 법인, 이연 법인세는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단기 손익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기출문제는 이걸 뺐어요 사실은 기출문제 안에서는 이, 그, 이런 그이 사항들을 뺐는데 어, 이런 상황들이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잠깐만 어, 보고 넘어갈게요 어, 동일회계에 대한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에서는 단기손익으로 보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거를 자본 항목으로 봐요. 어, 그래서 그그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그 자본이익금으로 이제 처리하게 를 되죠. 자 보면 자기주식 이제 처분했다고 합시다. 현금을 만원 십만 원 받고 자기주식 7만 원짜리를 처분했다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자기주식 처분이익 3만 원이 이제 발생하겠죠?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 3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 자, 이 기업 회계 기준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자본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거를 단기 손익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일단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단기 손익에 해당하지만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단기 손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그, 그 세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세율을 30% 정도로 봤어요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율이 3 0일때 자기 수익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3만 원에 해당하는 30% 9로 구천 원에 해당하는 자기 수익 처분이익이 법인세 비용을 줄여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그걸 자본 즉 단기손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그걸 단기손익으로 보거든 그죠 거기에 관련된 세금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법인세율 30%로 봤을 때그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이 법인세 비용을 줄 비용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비용을 원래 여기써야 되잖아요. 근데 단기의 법인세 비용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즉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법인세 비용이 비용에서 차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일 회계 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단기 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것들이에요. 그예이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건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다음 기회에 반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표시되는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즉, 단기손익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른 회계 기간에 걸쳐서 단기손익 이외 항목으로 인식되는 항목이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이제 그 재평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재평가. 처음에 이제 토지를 이제 1월일 어, 첫 번째 1월 1일날 토지를 취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업회계조에서 이제 토지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면 토지를 평가를 했어요. 3만 원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평가의그 회계처를 리 이제 하겠죠. 근데 그 평가가 이제 재평가잉여금이라는 이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지를 그 다음 연도에 3만 원을 이제 처분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처분에 대한 회계처를 리 하겠죠. 그럼 토지가 이제 3만 원짜리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잉여금, 이거 어떻게 하죠? 재평가잉여금이 이익금으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기업회계에 따른 처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기업회계에 대한 처리에서 보면 재평가의 이 여금으로 기록된 만원은 단기손익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죠. 왜냐면 재평가의 이 여금이 없어지면서 이익용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익용은 단기손익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죠자그 세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처음에 취득한 건 당연히 어 처음에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를 똑같이 하겠죠. 세법에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원칙이. 그래서, 세법에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가 없는 거야. 세법으로 본다면. 그리고, 3만원에 이걸 처분하게 되면, 현금 3만원, 그 다음에 토지는 2만원짜리가 빠져나갈 테니까, 처분이 1만원이 기록이 돼요. 결국, 이번 기회에 뭐냐면, 처분이 1만원만큼이,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발생을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얘는 자본 항목이고, 얘는 뭐냐면, 단기 손익 항목이에요. 세법상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기업회계 입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평가를 했을 때이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회계 처리 이제 해줘야 돼요 저 부분을. 저거는 기업회계로 보면 아, 단계손익이 아니거든요. 기타포괄손익이니까 기타포괄손익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본항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음, 이제 법인세 3 3라로 가정하면 기타포괄손익과 관련된 그 재평가 이익금을 원로 어 일단 없애주고 즉 법인세 효과만큼 없애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 비용을 그냥 바로 줄여줬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연 법인세 부채로 이제 이걸 계산을 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차이를 나타내면서 그 효과가 나중에 조정이 되거든요. 이 토지라는 게. 토지 재평가인 거거 왜냐면 나중에 그게 처분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처분이 되는 시점에 만 원이 실현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죠? 렇 그렇지만 그거를 기업회계 에서는그 이익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세 부채로 이제 3천 원을 계산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처리를 기업회계주에서는 자본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단기손익으로 보지 않고 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가 안 생겨요. 평가되는 시점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실현했을 때를 <웃음> 생각해 보면 실현이 되면 즉 실현된다는 얘기는 토지가 팔렸다는 얘기예요. 팔렸을 때도 기업회계주는 자본으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단기손익으로 보죠. 그래서 단기손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웃음> 세법에서 단기손익으로 한 금액만큼을 줄여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려면 이연 법인세 부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주식과 똑같은 의미긴 해요. 근데 자기주식은 그 해, 자기주식 처분이 발생하는 해, 이런 조정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평가를 할 때는 세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냐면 그단기수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시점에는 이연 법인세 부채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실현이 됐을 때그 이연 법인세 부채를 없애주면서 법인세 비용을 줄여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이 법인세 부채가 여기 보면 실현되는 시점에 다른 회계 기간의 단계 손익이외 항목으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자기주식 처분이니까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다른 어즉 단계 손익이외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저 토지가 실현되는 시점에 단계 손익이외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실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이거 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결국, 이게 이제 실현이될 아, 실현이 때는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팔리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연 법인세 부채가 실현됐으니까 이연 법인세 부채가 사라지면서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겠죠. 그죠? 결국 이실현시에 다른 회계기관의 단계선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의미예요, 사실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쉽지가 않고, 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애들,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들어갔던 항목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처음에 평가를 할때그 항목의 법인세 유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연 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으로 뭐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재평가잉여금 같은 경우 이연 법인세 부채로 계산이 되겠죠. 왜냐면 재평가잉여금은 그어 저기 봐그 증가할 때는 재평가잉여금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상이 되지만. 감수할 때는 재평가 손실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평가 이여금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법인세율만큼 이연 법인세 부채를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요 회계처리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거. 음. 평가되는 시점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현이 되면 결국 이연 법인세 부채가 없어지고 법인세 비용을 줄여주는 거야. 그죠? 음. 그래서 다른 회계기관. 여기가 아니죠. 평가되는 시점이 아니지. 실현되는 시점에 다른 회계기관에 단기손의 이외 항목으로 이제, 어, 인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기타 포괄소익과 관련된 항목들 그거는 이연법인세 부채나 자산을 만들어준다 거기에 에, 그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경우 하나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그냥 법인세 비용은 그때 줄여줘요 자, 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그때 시점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실현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맨 마지막에 회계처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타포괄손익으로 있던 애들은 나중에 언젠가 실현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타포괄손익으로 있던 항목이 나중에 실현될때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이연 범죄 부채나 자산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범죄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 또는 범죄 비용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한 사항들을 꼭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음.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종속기업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 상과 관련된 모든 가상한 시적 차이에 대해서 항상 이현법일세 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회계처리를 할 때, 장부를 만들 때그종속기업 즉, 위에 이제 모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기업 그러면 그 재무제표를 하나로 이제 엮어서 이제 표시를 하죠. 연결재무제표걸 만들, 만들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지분법 회계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그 자본의 변동, 사항들을 이제 장부에 다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연 법인세 부채와 이연 법인세 부채나 자산 이런 것들을 어계산을할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어떤 어, 그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기록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쪽의 자본의 움직임이 우리의 움직임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종속기업에서 계산한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와 그다음에 우리가 계산하는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가 틀릴 수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규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가산 이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 법인사의 부채를 어,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연 어 이연 법인사의 자산 아저 이연 법인사의 부채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상황이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사항까지 뭐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가산인식 차이에 대해서 이현법인세 부채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더라 이런 것만 기억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식하는 것은 아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미사용 세무산 결손금과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산 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현법인세 자산인식한다뭔 얘기냐? 이연 법인세 자산은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연 법인세 자산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1년도에 결손이 2만원만큼 나왔어요. 자 2년도에 이제 이익이 나온 거야. 3만원만큼. 그러면 2월 결손금은 뭐죠? 그전에 결손금을 지금 현재 이익이 나왔을 때 까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결손이 나는 시점에는 법인세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긴 당연히 범세가 안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 연도에는 결국 그 결손금이 2만원이 공제가 돼서. 그 공제된 만 원만큼의 세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 회사는 1년도와 2년도 합계 합계 이익은 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 원만큼을 세금을 내야 되겠지. 여기서 결손이 났다고 해서 법인세를 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이, 어, 이익이 2만 원인데, 그 아, 이익이 3만 원인데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2만 원에 대해서 법인세 감소가 되겠죠. 그전에 결손금. 자 이번 상황은 뭐냐면 이익이 15,0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성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서는 가정을 이렇게 뒀어요. 이월 결성금 공제를 1년 간만 받을 수 있다. 세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물론 세법의 규정은 10년간 이월 결성금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정 즉 어,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이월 결성금이 나오면 그거를 평생 동안 가져가서 공제를 할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공제 기간 동안에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이월결손금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1년간 공제가 가능한데 그 다음 연도에 3만 원의 이익이 나오면 2만 원 빼가지고 그만큼 법인세 감소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이 어, 이익이 1만 5천 원이라면 여기까지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익이 1만 5천 원이라면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결손금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1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천 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어~ 저 과세소득은 0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만 오천 원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제 감소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 법인세 감소되는 즉 지금 현재 1 년도에 2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결손금으로 나중에 세금을 줄여준 그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상대 어~, 어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때는 당연히 그만큼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는 거기까지만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세 감소 금액은 미래 과세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 범위 안에서만 그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 공제 내서 이연 법인세 자산을 계산할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연 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는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실현된 시점이 불확실한 거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아까처럼 무슨, 그, 그, 재평가된 자산이 있다. 재평가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계산이 됐었는데, 이연법인세 부채가 실현되는 시점은 그 재평가된 자산이 뭐 처분이 되거나 그럴 때실현 되겠죠, 사실은. 근데 처분이라는 건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거든. 내년에 한다, 뭐, 그 후년에 한다,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현된 시점이라는 걸 단정할 수 있, 있느냐, 확정할수 있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가서 평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활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 이제부터 이제 계산 문제인데 어,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이익이 100만 원이었고 법인세율은 30%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그 이유는 단것 같다 해서 보니까 조정사항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어, 재무제표에 보호해, 보고해야 될이연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는 어떻게 될 거다. 세율은 미래에도 계속 지속이 된대요. 음, 동일한 세율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 게, 보면, 그, 그, 세무조정사항이 뭐, 평가 손실, 그 다음에 뭐, 매출이, 결과금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연 법인세 자산을 부채로 계산하는 사항들은 유보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보사항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어, 손익의 차이가, 나중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즉, 지금 플러스가 된다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면 다음엔 플러스가 되고,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보사항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발생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나 주느냐 느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산하는 게 이연 법인세 자산의 부채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그 여기에서 이제 손익의 인식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야 돼요. 나중에 이게 과연 반대 조정이 나타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연 법인세 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조금 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첫 번째 평가손실에 대한 사항들 저거 유보 사항이에요. 할부 매출 유보사항이고 벌과금은 유보사항이 아니에요 저건 그러면 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 조종사항들 중에서 유보사항들은 이렇게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 이걸 가지고 제시를 해준 거야 얘는 유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계손익 인식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유보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할부 매출 이익에 대해서 유보사항이다 일단은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어, 이현법에서 재산의 부채를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벌과금에 대해서는 어, 유보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금융자산에 대한 즉 어, 단기손익인식 금, 어, 금융자산 평가 손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취득을 20만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1년도, 첫 번째 년도에 평가를 14만 원만큼으로 평가를 했고, 나중에 그 다음 년도에 그걸 13만 원에 처분을 했다고 할게요. 자, 기업 회계에서는 어떻게 어, 처리하느냐. 어, 20만 원짜리를 샀다가 14만 원을 평가하게 되면, 20만 원이 14만 원으로, 즉, 6만 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단기 비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6만 원이 이제 증, 감소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14만원에 팔면 현금 14만원 그 다음에 경본산 14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처리가 끝나겠죠. 자 세법상으로 이제 어, 이게 이제 발생주의란 말이에요. 자 세법상으로는 이제 현금주의라고 얘기했어요. 현금주의는 어떤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만 거기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아무런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20만원짜리를 14만원에 팔았으니까 평, 아, 처분 손실이 6만원만큼 나왔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익의 차이. 여기는 이제 현금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1차년도하고 2차년도의 손익의 차이를 보면,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비용 6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법에서는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업회계에서는 일단은 비용을 6만 원을 계산을 했어요. 그죠그 다음에 그 다음 년도에는 비용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세법에서는 여기서는 비용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 년도에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이게 6만 원이 비용으로 계산이 되겠죠. 결국 기업회계와 관련된 손익을 세법으로 바꿔주려면 첫 번째 이 해, 즉 평가가 발생한 해는 어떻게 할까요? 이 6만 원만큼을 상세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6만 원이 되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처분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6만 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해주면 돼.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유보 사항이 되는 거죠, 유보. 그럼 얘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요? 차감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야. 그럼 차감할은 결국은 여기 가산되는 금액이니까. 그죠? 가산이 되는 거죠. 그럼 차감하려면 요만큼 줄어드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될 거야. 물론 여기다 이제 법인세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기손익 금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에 대한 상황이죠. 그죠? 평가 얘기 나왔으면 반대로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는 차감한 일식 차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매출이, 매출이 있네. 어. 자, 할부 매출을 여기서 10만 원만큼 했고, 여기서 이제 회수를 했다고 합시다. 기업회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채권이 기록이 되고, 매출액이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수가 됐을 때는 현금을 받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없어질 거야.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잡는 시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세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받으면, 즉 현금주의라고 했으니까, 매출액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이 매출액이 수익으로 계상되는 반면에 세법에서는 여기서 매출액이 수익으로 계상이 되겠죠. 그럼 결국 기업회계 있는 걸 세법으로 바꿔주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마이너스를 지켜주고 그 다음 기에는 플러스로 지켜주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아까는 그차감하일시적차이되는데 얘는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가산할일시적 차이가 되고 얘는 이제 뭐냐면. 이연 법인세 부채로 계산되어야 될 금액이 되겠죠 두 번째 자 벌과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벌과금은 세법에서는 어그 일종의 패널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죠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어, 기업에게 상의패널티를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결국 패널티가 100%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회계상는 당연히 비용이 맞아요. 그래서 어, 벌과금 35,000원만큼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데 세법에서는 그걸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세법상 에서 비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기업회계상으로는 이 벌과, 벌과금이 결국 이제 비용으로 계산이 될 테고 세법에서는 그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얘는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연구적 차이가 돼요. 연구적 차이.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조정을 해 봤어요. 자, 일단 법인세 차감 전이 이게 얼마였냐면 음, 100만 원이었죠. 음. 그다음에 일시적 차이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가 손실과 그다음에 매출액.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플러스, 매출액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다음에 영구적 차이는 벌과금이 35,000원 있었죠. 자, 그래서 과세 소득은 이걸 이제 쭉 계산해 보면 995000이 돼요. 99만 99만 5천원 자 2002년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일시적 차이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평가 손실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금액을 보니까 얼마냐면 4만 원이에요. 즉 마이너스 6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래서 그 4만 원에다가 세율 2002년도 이후의 세율 여기서는 똑같다 그랬으니까 30%를 적용해서. 만 2,000원만큼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즉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나중에. 그 이연 법인세 부채는 언제? 이 시점에 이연 법인세 부채를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조정을 해 보면 어, 저 회계 처리를 해 보면 과세 소득에다가 지금 현재 세율을 30%를 적용하게 되면 298500이 미지급 법인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가 어디? 이제 여기 이제 회계 처리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2,000원 만큼 이현법인세 부채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법인세 비용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과세소득에 따른 미지급법인세, 그 다음에 이현법인세 부채나 자산,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회계처리는 저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현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2,000원이에요. 결국 답을 구할 때는 어, 사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답을 구할 때는 얘네들은 다 필요 없어요. 음. 우리가 이제 회계처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이런 거다 필요 없죠. 답을 볼 때는. 사실 답은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요것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회계처리까지다 해봤어요. 음. 여기서는 이연범위세 부채가 12,000원이란 거. 어.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 자, 대상이 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단것 같다. 자, 보니까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 2연 법인세 자산 부채 잔액은 없다. 즉, 기초 잔액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거는 이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입금 불산입하고, 입금 불산입했다는 게 입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세법과의 차이는 손금 불산입한다. 그 다음에 포관리익계산서에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어,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되냐 요거 이제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세율은 20%고 변동이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뭐가 나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어딨냐 어. 입금불산에 반다 입금불산에 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 어, 일단 법인세 차감전수는 이거 0 0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있고, 단기매공국유산 평가액이 있어요. 음. 자 이거는 이제 알았어. 일단 음. 얘는 뭐냐면 입금불산액 그래서 이거 조정은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 빼라. 네. 자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구적 차이예요. 영구적 차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놓세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벌과금. 이두 가지는 항상 영구적 차이다. 그리고 항상 플러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에 이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게 이제 일시적 차이예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나중에 한도 초과된 만큼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런 의미니까 이번에는 플러스한다는 얘기예요. 즉 비용으로 계산했던 걸 없애는 거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나중에 비용화가 돼요. 그럼 결국 요번에 플러스가 되고 다음 기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요번에는 플러스, 이번 기에는 플러스가 돼요.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차감 할이 되는 거지. 얘는 차감 할이 되는 거야. 그죠? 얘는 뭐예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 지금 플러스가 되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죠. 얘도 차감 할이 돼. 그죠? 잠깐만. 이두 가지 일시적 차이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는 강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겠죠 음. 자 일단 1년도의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음. 자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일단 200만원 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는 두 가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그 다음에 평가액. 무슨 무슨 한도 초과액 하면 지금 일단 그걸 더해주세요. 무슨 무슨 한도 초과액은 비용의 한도를 보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무슨 무슨 한도 초과하면 무조건 지금 현재 시점에는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 접대비 한도 초과처럼 영구적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처럼 일시적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어, 아, 평가 이익, 평가 이익이었구나, 평가 손실이 아니라. 아, 평가 이익이었네. 어, 아까 우리가 어, 평가 이익 요, 요 부분을 지금은 마이너스를 해주고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데 거꾸로 설명을 했죠. 제가 어, 평가 손실이 아니라 평가 이익이에요. 그럼 평가 이익은 인시, 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입금 부산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가 된건 나중에 뭐냐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걔는 가산의 지적 차이가 되겠다. 그죠. 자, 연구적 차이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 1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무슨 무슨 한도 초과하면 무조건 더 해주세요. 지금. 음. 자, 그럼 과소득은 200. 14만 원이 될 거야. 그럼 이강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평가의 이익은 나중에 플러스가 될 거야. 이두 개의, 어, 어, 두 개의 일식 차이가 조정이 되면, 그리 마이너스 4만 원만큼 남아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예. 마이너스 4만 원은 결국 뭐예요? 나중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잖아. 그리고 세율은 둘다 20%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20% 곱한 금액. 그 금액만큼이 세금이 줄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기록될 금액이 될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일단 미지급 법인세를 이제 구해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20% 곱하게 되면 4 2 8 0 0 0이이지급 법인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8,000원이 뭘로?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연 법인세 자산에 8,000원이 기록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액이 뭐냐면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이두개의 차이인 42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될 거야. 그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과세 소득을 이용해서 미지급법에세 찾고, 그다음에 2연 법인세 자산 부채 이거는 뭐냐면 이 시적 차이를 이용해서 찾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구한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그 법인세 비용 물어봤으니까 4 2만 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문제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그 세무 조정과 관련된 상황들, 즉 일시적 차인지, 이 영구적 차인지. 이 그거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겠죠, 사실은. 음.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결산법인 한국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10만원을 지출하고 수험비로 회계처리했대요. 그래서 사실 오류가 걸린 상황인데, 수험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 세법에 의하면 동수험비는 자본적 지출이 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거를 뭐냐면, 그, 기업회계상으로 이제 처리했다고 가정을 하자, 하자고요. 그래서, 기업회의로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데, 세법에 의해서는 자본적 지출이래.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걸 해야 되는데, 그, 기업회계에서는 그걸 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을 잡았다는 얘기죠. 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은 5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상각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20만 원이고, 법인세 율이 10%라면, 거기에 대한 회계채를 오른 것을 한번 찾아봐라. 자, 상황 자체는 일단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자산으로 잡아 놓고 비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기업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일단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 수선비로 10만 원을 그냥 다 계산을 한 거야. 근데 세법에서는 자산으로 일단 10만 원 잡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이렇게 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기초 시점에 자산으로 10만 원 잡으면 기말에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2만 원 이제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년부터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해서 10만원을 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를 일단 생각해 볼까요? 회사와 세법의 차이. 일단 회사에서는 10만원 비용을 계산했었는데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2만원만 비용을 계산해야 돼. 결국 8만원만큼 비용을 너무 많이 계산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조정사항이 일단 여기서 플러스 8만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4기 동안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쭉 이루어져야 되겠죠. 음.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이 8만원에 대한 일시적 차이는 4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이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4년에 걸친 그 일시적 차이는 총 8만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죠? 음. 그럼 결국 마이너스가 되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겠다. 됐죠 거기에다 10%를 계산하게 되면 8 0 0 0 원만큼의 이연 법인세 자산이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법인세 차감연수는 일단 20만 원이고 차감할 이시력 차이가 8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소득은 28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세율은 10%라고 얘기했으니까 28,000 원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지급 법인세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연 법인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 얼마? 8,000원만큼 이제 기록이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차이만큼이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일단 2만 원이 되겠고 이연 법인세 자산은 8,000원. 그다음에 미지급 법세는 28,000원. 그렇죠? 음. 음. 계속 볼게요. 음. 보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법인세 관련된 자료가 담것같을 때, 1년 말에 2년 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는 얼마냐? 2년 법인세 자산 부채를 물어본 거네 자, 보니까 차감 전순이익은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해 보니까 회계 이익하고 과세 수득의 차이로 가산현시적 차이, 여 아예 제시해 줬죠. 가산현시적 차이라고 5천 원이 있대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 30%. 자, 그러면 일단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은 얼마? 만 원이 되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제시해 준게가산적 차이란 게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얼마냐면 5,000원이래. 그죠자 음. 여기까지 일단 구했어요. 그럼 가산적 차이면 지금 현재 시점엔 차감이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소득은 5,000원이 되겠고요. 얘는 나중에 결국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30%만큼이 이형법세 부채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언제?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죠? 1,500원이. 그래서 여기서는 1,500원에 2연 법인세 부채가 나온다.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쉽게 넘어간 거야. 그죠? 뭐이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면 할만하죠, 사실은. 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오면 좋지만, 음,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차피 못 푸는 건 똑같아요. 나나 내 앞에 있는 놈, 옆에 있는 놈다못 풀어. 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넘어가면 돼요. 오히려 쉽게 나온 걸못 푼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그죠? 어, 뭐플 풀었을 것 같아. 마음이 왠지. 그죠? 근데 아예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뭐 어차피 다 틀리는 거 뭐. 그죠? 그거는 똑같은 위치에서 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볼게요. 어, 간평이 2005년도 법인세 관련된 자료가 담고 왔을 때,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 뭐 어떻게 될 거냐. 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어, 설립이 이제 5년도에 됐고, 법인세차감전수이익이 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자산. 이거 단기손익 인식 금자산을 보세요. 차감한 시적 차이가 이제 십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법인세율 이십 20% 단일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어, 세무조정사항은 없고, 어쩔 뭐, 나머지 사항들은 없네. 일단, 어, 금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사항이 하나 있죠. 음. 일단, 법인세차감전수이익은 얼마였냐면, 얼마 천만원이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차감한 시적 차이가 있네. 그죠? 차감한 시적 차이가 얼마였냐면, 이 십만원이 있는 거죠. 지금. 차감하려면 지금은 가산이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더하게 되면 과세소득은 아, 1010만원이 될 거야.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큼 이현법인세 자산으로 기록되는 금액이 2만원인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과세소득에 대해서 20%를 적용하게 되면 202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법인세가 되겠죠. 음. 여기서 는 이현법인세 자산부채 구하라 했으니까 뭐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건데 뭐. 어렵고는 없죠 음. 그래서 미지급법의세는 일단 이 202만원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년 법의세 자산이 기록이 되잖아요 지금 그 자산이 이제 2만원이 기록이 될 테고 그 차이만큼이 이제 법의세 비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회계처리까지 다 해봤어요. 자 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웃음> 자 7번 문제 음, 자 여기서는 이제 어. 1년도에 설립이 됐고 법인세 비용 차감제 수익이 100만원이었고 세율은 20% 그 다음에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무조건 지금 더 해달라 그랬죠.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초과액중 3만원은 2년도 2만원은 3년도에 소멸이 된다. 그러면 지금은 플러스 5만원 2년도에는 마이너스 3만원 그 다음에 3년도에는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8만원 접대비 한도 초과는 뭐라 그랬죠? 얘는 연구적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10만 원이 있대요.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이, 이, 거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문제 가끔 튀어나오는데, 이, 이, 그, 세법상에 예금에 대한 이자는 현금주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금주의로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받을 때 수익을 계상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어떻게 하죠? 발생주의로 하죠? 그러니까,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미수이자라는 걸로 계상하고 이자 수익을 계상한단 말이야. 근데 세법에서는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로 받을 때계산해 그러면 요번에 발생된 미수이자는 그 다음 연도에 세법에서 그게 수익으로 계산이 되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요번 연도에 수익으로 계산해요 그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얘도 뭐냐면 일시적 차이가 돼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으로 2년도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25%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되고 100만 원이 이제 예상이 된자 과세 소득이 예상되는 금액이 음,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하고 이연범죄 자산 또는 부채는 얼마냐. 그럼 회계처리 해보라는 얘기네. 그죠? 렇 자, 일단 1년도에는 20%고, 그 이후에는 25%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에 대해서. 저거 일시적 차이죠? 지금 현재는 플러스가 되고, 나중에는 마이너스 5만원. 근데 이게 이제 그 차이가 2년도, 3년도에 걸수 없어지는데, 2년도, 3년도에 대한 세율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2년 3년도 나눌 필요 없죠 그래서 전체 5만원은 이제 차감 하는 걸로 이제 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미수이자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미수이자는 회사 쪽에서는 미수이자 계산하면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 있는 거야 근데 세법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자 수익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이자 수익으로 계산이 되겠죠?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가산할이 되고 얘는 차감할이 되는 거야 이것만 구분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액은미세유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나중에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죠 이두 가지가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이게 8만 원이 있었어요 얘는 뭐냐면 나중에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영구적 차이가 돼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영구적 그 차이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에 그 다음에 별과금이두 가지가 있었죠 그거 하나 좀 결해 놓고 자 그러면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세율 25%를 적용하게 되면 12,500원 이, 이제 뭐냐면,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범위세 효과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연범위세 부채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세소득을 이제 찾아 봅시다. 범위세 차감전수는 이건 10만, 아,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조정을 해보면, 과세소득이 나오겠죠. 총 얼마냐면, 103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번에 세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20만 6천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지급 범위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론. 일단 미지급법인세 206,000원. 어, 이연법인세 부채는 12,500원. 그렇죠? 그럼 그 나머지가 이제 뭐냐면 법인세 비용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218,500원. 음. 조정 사항은 이거예요. 음, 전기 회계에 대한 미수 이자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법상으로는 현금주의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회계처리는 법인세 비용은 21만 8500원 미지급 법인세는 20만 6천원 이연 법인세 부채가 12,500원 기록이 되겠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2001년도 법인세 비용을 물어봤어요 회계처리 다 해보라는 얘기네. 그죠? 보니까 차감 전수 이익은 1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예은 미수이자 이거 이제 봤죠? 우리가? 이거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 나중에 플러스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이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영구적 차이, 벌금, 영구적 차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 더해주면 돼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다 더해주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강가상한비 한도초과액. 이거 한도초과액은 더 해달라고 그랬죠. 나중에 마이너스 시킨다. 그래서 얘는 차감한 일시적 차이. 그 다음에 20% 유지가 되고 어, 과세소득은 충분하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전개금 미수이자. 이게 이제 일시적 차이죠. 그래서 기업회계의 입장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에 발생주의로 이제 처리하는데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로 처리한다. 그죠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 15만원 이거는 기업회계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비용 맞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법으로 불인정한다, 총금 불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조정 사항들을 보니까 두 가지의 일시적 차이가 나오고 두 가지의 영구적 차이가 나왔어요. 그죠? 전기예금 미수이자란게 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그죠? 일시, 아, 일시적 차이는 저두 가지. 그래서 전기예금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2년도 이후에 플러스가 될 테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2년도 이후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영구적 차이는 여기에 조정 사항이 없을 테고. 그죠?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어, 금액이 얼마냐면 15만 원만큼 기록이 되고 이 15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의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2 0 0 1년도에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은 이 전체에 대한 금액을 더하면 107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연 법의세 부채는 3만 원 인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 21만 4천 원이 결국 여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한 미지급 법인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만 원이 결국 이연 법인세 부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회계차는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법인세 비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죠. 우리가 계산한 방식에서 항상 똑같이 이시적 차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구적 차이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가지고 과세소득 구하고, 그 과세소득에서 당해 세율을 적용해서 미지급 법인세 찾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회계처리 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계속 하던 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푸는 방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방식이 어려운 게 이걸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거 정확히 어, 여러분들 찾아줘야 돼. 안 그러면 답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사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회계처리 이렇게 나오겠죠.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산출세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법인세 비용 차감자 순이익이 있어요 100만원 그 다음에 세무조정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어, 과세소득은 130만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 한도 초과액은 2년도에 전액 소멸이 된다 어,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지금은 플러스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 소득의 발생 가능성은 높고요. 그 다음에 20% 일정하다. 네. 이런 상황이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단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기록이 되겠죠. 25만 원에 대해서 20% 그러면 5만 원에 대한 뭐가 되는가? 이연법에서 자산이 되는 거고 접대 비한도 초과액은 영구적 차이죠. 얘는 여기서 조정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 과세 소득을 통해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이 미지급 법인세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130만 원 여기에다가 20%를 적용하게 되면 26만원 만큼의 미지급 범위세가 기록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연범위세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회계처리 한번 해볼까요? 이연범위세 자산은 차별에 들어갈 놈이고 미지급 범위세는 대별에 들어갈 놈이죠 그래서 조정을 해보면 나머지 차익이 범위세 비용으로 기록이 될 테니까 범위세 비용은 21만원이 될 거야 그쵸? 여기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끝난 거예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범위세 비용이 21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연 범위세에 대한 사항도 봤는데, 어,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 좀더 복잡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렵게, 어,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풀어주자. 아, 그래서 이 정도만 낸 거예요. 사실은. 음. 뭐, 물론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스킵, 뭐, 넘기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어 범위세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